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 식생활이 중요하지 건강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이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아, 식이요법은 음식물을 약으로 취급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 음식은 음식이에요. 음식은 아,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생기가 주축이고 핵심이고. 어, 건강식, 운동, 어, 물, 햇빛, 어, 절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생기를 충분히 받게 하는, 어, 어, 받게 하는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것에 불과해요. 어, 그래서 예. 이 뉴스타트를 가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글이 올라와요. 자기는 뉴스타트를 잘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제 글은 뭐그 글. 보나마나 왜 나빠졌는지 저는 충분히 알아요. 왜 나빠진 거예요? 마음. 그렇죠. 생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도 생기에 대해서는, 어, 그러니까 이, 그, 어, 유튜브나 이렇게, 녹화된 강의를 직접 듣지 않고 그렇게 들으면 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무슨 뭘 먹으라고 하는 강일까? 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선입견이 다 지배를 당해 가지고 어, 뭘 먹어야 되는가? 이거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런 병이 나은 분도 계신가요?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분,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분들은 이뉴 스타트의 전체적인 흐름, 을 이어가는 그 확실한 이론, 이거를 아직도 몰라서 그래. 그래서 혹시 뉴스타트에서 나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 나은 생각이 나 사람이 없다면 이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꼭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유튜브 강의를 듣고 병 나신 분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직접 와서 들어보시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곧그 생기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미루어 보면, 그걸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꼭 직접, 어, 이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어, 들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맨날 생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맨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그 생기가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그 뜻이 잘 전달이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음식, 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뭐 그런 거. 어음 음식에 대하여 제가 저기 이제 DNA 책을 썼잖아요. 어그 이제 1권 하고 2 권이 있는데 이 권의 많은 부분을 음식에 대하여 할애를 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음식에 대해 사실 쓸게 별로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량이 많아졌냐고 하면 음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쓰다보니까 또많아졌어 <웃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에 대해서 한간에 뭐 이, 이, TV, 그, 그, 피디들이, 그냥, 그런, 아,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뭐, 이, 먹방, 뭐, 하고, 뭐, 음식 얘기, 막, 또, 뭐를, 어, 뭐가 좋다라는 것을 띄우기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막,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몸에 좋다, 이런 거. 만병통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막 하다 보니까 막, 막뭐 이제 보면 안 좋은 게 없어. 그렇죠? 뭐 먹어야 될게막 너무 많아? 네. 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네. 자,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 <웃음> 여자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런 대답은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워요. 뭘까? 네, 뭘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 조금 세고 있을 거예요. 그죠? 뭘까? 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음식, 좋은 음식이 음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 뭔가 내가 아직도 모르는 음식이 있겠지. 예, 네? 아주 귀한 거. 아주 구하기 힘든 거, 아주 비싼 거, 딱 그렇게 선입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 안에서 음식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지. 그러니까 나의 그 기대나 나의 신뢰, 믿음이 다 그런 음식에 가버리는 거죠. 생기에는 갈 믿음이 없어. 이게, 뉴 스타트를 실패하는데, 가장, 참,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음. 아, 자, 뉴 스타트를 배워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생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기본 여건들인데, 그 외에는, 생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음식은 없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고, 어? 그런 얘기데 그래서, 어, 아, 좋은 게 있다면, 아, 구하기 힘든 거, 비싼 거, 네? 너무너무 귀한 거, 어? 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아,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은근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이것만, 이것 말고 또 좋은 게 있을 텐데. 뭔가, 뭐예요? 뭔가 비싼 게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뭔가 특별한 거. 그런 게 있다면, 참, 뉴스타트라는 걸 하는 입장에서는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런 게 있으면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저기 저쪽 기저 구석에 가게를 하나 낼 공간이 있어 아시겠죠? 강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게 와서 어. 사가면 그건강식품 요즘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어. 어. 그러니까 본래는 26만원짜리인데 예, 이번 기 동안은 음, 40%를 DC해서 드리겠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못딸씩 사서 갈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 어, 그거, 네. 어, 적자를 줄일 수 있어요. 몸이 좋고, 돈도 되고, 하면 하지요. 근데 왜안 할까? 그런 게 없어. 없다니까 별로 또 기대가 무너지죠. 그렇죠. 네. <웃음> 그런 거 있으면 하죠. 아니, 환자에게도 좋고, 돈도 되고, 왜안 하겠어요? 그런 게수많 많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예. 네. 그,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없으니까. 기본 여건을 빼면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기본 여건들을 이렇게 보면, 비싼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자, 건강식인데, 이때까지 먹어보니까 특별한 음식 나와야 안 나와요? 네. 그 사람들이요 와서 뭐 사진을 찍고 뭐 난리가 나는데 혹시라도 아 오늘 드덕이 나왔죠? 아 드덕이 약이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러면 건강식 뭐 특별히 비싼 식자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시장에 가서 누구나 살수 있는 거. 그냥, 뭐요. 기름기 없이 너무 짜고 맵지 않도록 정갈하게, 담백하게 음식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건강식은 그런 거고. 뭐 특별히 돈 드는 거 없고. 뭐 돈이 들어야 뭐 좋은 것 같은 그런 선입견으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 자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운동. 돈 주고 운동합니까? 운동 공짜야. 그 다음에 물. 물도 본래는 공짜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하순이 이런 걸다 오염시켜버려가지고 지금, 물이 돈 주고 사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자, 건강식, 운동, 물, 햇볕, 공짜야. 그 다음에, 절제. 돈 주고 절제하는 거 아니잖아. 공짜야. 그 다음에 공기. 돈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들면 뭔가 중요한 거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기가 중요하다. 이 생기가 정말 최고로 귀하다. 생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생기도 뭐예요? 공짜야. 이 공짜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비싼 것을 찾고 있어. 그렇죠? 효식 공짜야 아니에요. 그다음에. 믿음. 공짜요, 아니요. 네. 자,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음. 자, 여러분.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예요. 왜? 생기는 1초라도 안 들어오면 그냥, 뭐요? 예 죽어버려요. 응. 그러니까, 아! 하고 충격을 받았다. 귀가 악 막혔다. 그러면 뭐요? 기, 기절론. 쓰러지잖아요. 그 생기라는 것은 1초도 없으면 안 되는 게 생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돈 주고 어디 가서 산다? 아니죠. 그거는 무엇으로 받는 거요? 알므로, 아는 것이 힘이다. 믿음으로, 선택으로. 내가 생기를 막을 것이냐, 생기를 받을 것이냐. 악령 쪽을 선택하면 나는 생기를 막는 쪽을 선택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죽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은 생기를, 몸에 해로운 줄다모요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나는 생기는 별로 받을 생각이 없다. 어, 어, 뭐, 배암 걸리면 걸리지, 뭐. 그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좋은 거를 흔하게 쉽게 그렇죠 공짜로 해놓까 해놓까 음.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우리 몸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을 그렇게 비싸게 뭐 산삼, 뭐 50년간, 1 0 0년뭐 5천만원, 1억원 그렇게 비싸게 해놓으실 리가 없어. 산삼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우리가 안 먹고도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 생기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조건도. 믿는 사람은 주는 것을, 아, 내가, 아, 생기란 게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100%를 주시고 계신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는 양은 각 사람이 다 달라. 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기구나. 라고 정말 믿고 받는다면, 이때까지는 한 10% 받다가 한 뭐야, 한 60% 받게 되고, 70%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여건을 다 갖춰주고, 뉴스타트를 잘하면 80% 90% 받게 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어느 놈한테는 생계를 많이 주고 덜 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비싸고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흔하게 만들어 나타나 어. 경상도 말하면 막, 쎄 빌리게 만들어 나는 아, 어. 천지 빽가리로 만들어 이야, <웃음> 경상도 말 매력적입니다. 아시겠죠? 어? 어. 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공기, 물, 뭐뭐 뭐 흔하게 만들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일처만 안 받아도 쓰러지는데. 네. 아, 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어, 공기는 5분 안 받으면 뭐예요? 5분 동안 공기를 안 받으면 쓰러져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은 일주일. 응. 어, 한 마시면 죽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산삼은 제가 아직도 80년을 안 먹어도 안 쓰러지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아 그런 한간에 나도로 된게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 것들은 다 이게, 예, 예, 예. 잘못된 오해예요. 며칠 전에 질문이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 올라왔어요. 박사님, 사람들이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체질에 따라서 음식도 다르게 먹고 또 병이 나면 치료법도 다르고 그런 의학이 있는데 그거를 사상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사님은 모든 병을, 병은 뉴 스타트만 하면 된다. 그럼 뭐 체질이고 뭐고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질에 따라서 음식도 달리 먹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다가, 암 체질로 표현해. 응. 체질이라는 것은, 체질, 그러면 몸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몸의 성질은 무엇의 성질일까? 세포의 성질이에요. 세포의 성질은 뭐가 결정할까? 유전자가 결정해. 유전자의 상태가 체질이야. 그런데 유전자는 변해. 내가 변한 상태.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암 환자가 되었다면 내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해가지고 세포의 성질이 옛날에는 음? 옛날에는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세포들이 암 체질로 되었다. 그러면 암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이거요.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식생활도 어떻게? 네, 식생활도 뉴스타트를 떠난 그렇죠?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 그 다음에 뭐 간식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군것질도 하고 술도 먹고 뭐 그러니까 그런 나쁜 식생활 습관에 세포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변질이대로 하라고 그럼 계속 그 담배 피워지 뭐. 술체질인데, 계속 술 먹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고정되어 있다는 관념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체질이니까 이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도. 체질이 나쁜 체질이면 빨리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식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나는 서울 체질이야. 아주 미세먼지 체질이야. <웃음> 그럼 미세먼지 많은 데서 맨날 살라고? 이게 말이 돼요. 어. 근데 그런, 그런 말이 된다고 생각, 왜 사람들이 생각을 좀안 하냐, 이게 생각을. 그래서 뭐, 나는 뭐, 차다, 나는 덥다, 뭐. 그 음양오행설, 어? 나는 소음인이다. 나는 뭐 태양인이다. 뭐 어? 웃기는 얘기야, 아시겠죠? 내 유전자는 뉴스타트를 해서 나타나는 어, 체질, 이 그게 뭐요? 가장 건강한 체질이다, 어. 아시겠죠? 어. 어. 예를 들어서, 뭐, 소미는 우울증에 잘 걸린다. 그리고 항상 배, 소화가 잘안 된다. 그러면, 어, 현미 먹으면 안 되잖아. 소화 안 되니까. 그러면 맨날 죽만 먹어라. 그러면 소미는 평생토록 뭐예요? 소미를 유지하고 맨날 우울증 걸리고, 배탈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네. 그래도, 뉴 스타트를 도전을 하면, 예. 네. 아, 저는요, 현미 시작할 때한 달을 고생했어요. 제가 위장이 굉장히 약했어요. 뭐, 저는 온 몸이 다 약했으니까. 근데 아. 이제는 아. 아주 건강한 체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그때요 이야, 현미라는 게 있었구나. 이거 말 된다. 그래 사람은 현미를 먹어야지. 왜? 하나님이 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현미로 만들었어. 어, 여러분 현미란 게 뭐예요? 자 쌀. 자쌀쌀 알이에요. 그면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네, 눈이 있어요. 자, 근데 현미는 이 바깥에 섬유질이 쫙 있어요. 그, 이제 눈도 있고. 근데 백미는 뭐예요? 이만큼 깎아버린 거야. 네, 눈도 없고. 네, 눈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워, 그렇죠? 응. 근데 저런 백미만 먹다가 보니까 소화력이 현미가 들어오면 그걸 소화를 못 시킨다고 아시겠죠? 그 소화력이 약해져 있어. 그러면 현미를 먹으면 소화력이 약해서 소화를 못 시키고 제가 한 달을 설사를. 그래도 하나님이 쌀은 현미로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벗겨낸 벗겨낸 이 부분이 건강에 중요한 거야. 섬유질도 중요하고 씨눈도 중요하고. 예. 이거 왜 벗겨내냐? 이거지. 어.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야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백미를 먹고 있으니까 백미 먹는 것이 마치 뭐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어 있냐고 하면 백미 먹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어? 옛날에는 현미 먹으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미소에서 덜 깎은 거니까. 응. 이런 아주 고약한 그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어, 어, 뭐, 보리밥 먹으면 못 사는 사람, 뭐. 응. 그까 그러니까 백미를 먹어야 돼. 응. 그래가지고 소화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강 건강하려면 뭐를 먹기 시작해야 되겠어? 현미를 먹기 시작해야 돼. 내 체질은 이런 체질이니까 나는 백미 체질이야. 그 웃기는 얘기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게 들릴 만큼 우리의 사고 체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뉴스타트 그렇죠. 어. 그래서 이뭐 어. 하는 거야 뉴스타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사고 체계가 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되면 모든 병이 어떤 유전자가 변질된 상태일지라도 뭐예요 회복될 수 있어. 그렇죠? 제가 웃는 연습도 했듯이 그렇게 했듯이 아이아 혐이 먹기 시작하네. 그래서 죽으라 하고 씹었어. <웃음> 그러더니 소화력이 이제는 뭐 소화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해본 일이 까맣게요. 그런데 한 달을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설사가 심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설사가 좀 줄어들고, 한달 후에라 드디어 야 설사가 안 나오고 됐다. 이제 됐어.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로 체질은 운명적으로 타고 나서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유전자는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생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운동 안하던 사람, 운동도 하고 물을 많이 마 충분히 마시지 않던 사람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오면 이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화시켜 주면 나의 체질, 내 타고난 체질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고정 건강에 대한 고정 관념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래서 깨고. 내 유전자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유전자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라 이 말이야. 나머지는 다 기본 여건으로서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가장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 또좀 그렇다적으로 뭘까? 뭐, 귤이 좋다. 그런 거는 기대하시지 말라 그럼 무슨 대답이 나올까? 자,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건강을 가장 도와주고 건강을 도와준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유전자들을 뭐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도록 보호해주는 어떤 물질이 있을까? 그래 우리의 유전자 보호를 받지. 음.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음.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서 우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어떤 물질이 존재할까? 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 여러분, 당뇨병 배울 때, 뭘 배우셨습니까? 미토콘드리아를 배웠어.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해요?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당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기를 받고, 그래서 그 당이 연료로서 연소가 돼서 전기가 생산된다. 그래서 전기 생산 과정에 부산물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 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산소가 들어가야 돼. 왜? 연소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응. 음. 그리고 이제 스파크 생기가 와야 돼. 그렇죠. 자동차고 것 같은, 어, 그죠. 그래서 이제 와서, 어, 당이 탁 연소가 되면서, 당 속에 있는, 전, 전기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뭐가 흐르게 돼 있어? 전기가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연소 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해요. 이 부산물이 아주 나쁜 거야.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응.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시겠죠? 어. 이제 이 활성 산소, 유해 산소 이다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 산소는 산소인데 너무 너무 활발한 산소다 이 말입니다. 활성화된 산소다. 그 산소의 성질은 여러분, 산소의 성질은 참 더러워요. 아시겠죠? 그이 산소라는 것은 혼자서는 여러분 그 혼자서는 못 사는 여자들 있어요. 아시겠죠? 뭐술 주정꾼이든 누구든지 같이 살아야 돼. 그 그런 여자들은 맨날 그 남자한테 얻어터지고 그러면서도 뭐요? 떠나지를 못하는, 응. 그러니까 그, 이 자주성, 독립성이 없는 물질이 산소예요. 그 산소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응. 네. 뭐, 이 근처 가까운데, 뭐든지 좀, 거 가서 들어붙어야 돼. 들어붙으면 산소의 성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 그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니까 더럽지. 그 변질시키는 화학적 과정을 산화라고 그래 산화. 산화는 다 파괴적입니다. 변질이고 편한. 그래서, 아주 그 강철로 만든, 어, 그, 뭐, 무기라도, 맨날 뭐 해줘야 돼요? 네,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왜? 산소는 공기 중에 많으니까. 이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물기가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고, 그 물에 녹아든 산소가 그 강철을 산화시켜서, 그 산화시켜서 산화철이라는 걸 만들어. 그 산화철이 뭐게? 그걸 녹이라고 그래요. 그 강철을, 그 단단한 강철을 푸석푸석한 녹을 만들어버려. 그만큼 이 산소는 모든 주위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것에 갖다 덜어붙어가지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산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유해산소는 뭐 해로운 산소다. 활성산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는, 산소는 산소인데, 음,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옥시젠, 오죠. 그렇죠? 오인데, 얘들이, 얘들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라도 같이 붙어서 살아야 돼. 동성연애에요. 동성연애라도 해야 돼. 그만큼 누구든지 좀 모여. 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산소를 우리가 산소가 두개 붙어 있다고 해서 O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도 남들은 그렇게 괴롭히지는 뭐예요? 알아. 자기들끼리 괴롭히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산소는 좀, 다른 물질에 가서 후닥닥 덜어붙어가지고 다른 물질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힘이 뭐예요? 약한 거라서 우리가 O2를 항상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활성산소는, 이 산소가 짝을 찾는, 어, 어, 어 누구한테라도 붙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산소들을 활성산소, 유해산소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부산물로 생산이 돼. 자,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게 당분, 산소, 뭐, 산소, 그 다음에 이게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어, 생길 바타면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산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으로는 이 활성산소를 이 세포 바깥에다가 그려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게, 세포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생긴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자기의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켜요.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막, 악을 구성하는 물질을 산화시켜서 세포막도성. 그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버려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어 뭐가 빨라진다는 말이에요. 노화. 아니, 노화가 빨라진다는 말.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빨리빨리 파괴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 토건들 숫자가 점점 점점 빨리 빨리 감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기운이 없어. 기운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 산소가 이 유전자를 형성하고 있는 핵산 DNA라는 물질을 산화시켜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병을 병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이 활성 산소의 말로. 우리를 노화시키고 기운 없게 만들고 모든 병을 발생시키는 우리 건강에 가장 뭐요? 건강에 손해를 끼치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이런 나쁜 노화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질병도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벌써 다 모여.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알고 계셨다면, 이런 물질의 그 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산화작용을 어떻게,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어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을 가장 해롭게 한다면 그 활성산소가 하는 산화 작용을 방지하는 물질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산화 방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생기다. 그러나 생기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물질적으로 볼 때도 우리 인간은 어차피 물질적 인 존재이기도 하지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볼 때도, 산화, 이 활성산소라는 이 고약한 물질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있다면, 우리 몸 안에서도, 이 산화를 방지시키는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나님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네, 났어요. 그게 무슨 물질이냐면, 바로 이 노란색 물질, SOD라는 물질이에요. SOD.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SOD 때문에, 결국은 물과 산소로 해체되버려. 요 그래서, 물과 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파괴시키고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질병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한 물로 산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화 위복,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시겠죠. 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에 잘 걸리겠습니까? 그림보면 나와 있잖아, 답이. 이 SOD 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 SOD가 생산이 안 되면 활성산소를 막을 수가 없어. 산화작용을 방지할 수가 없어. SOD가 산화,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산화방지물질이죠. SOD라는 것도 물질이에요. 산화방지물질이야. 그래서 산화방지물질이 생산이 되어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서는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SOD 생산이 안 돼. 그러면 활성산소는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할수 있어.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미토콘델를 파괴하고. 그러면 SOD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많이 막히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기를 막고 생각을 하되 어느 쪽을 많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 분 네. 부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아막 하나님 빼 맺기자 막잘될 거야 이것보다는 뭐요? 아, 어떡하지? 아, 이런 결국은 우리의 그 어떤 뜻을 선택하는가, 어느 쪽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는가, 그 결국은 생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은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기본 여건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 물을 잘안 마신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건강식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기를 하나님 공급할 수가 없나? 응?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 이거를 또 일명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항산화물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좋아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야. 그렇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또 부정적이면, 또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세포 안에서 SOD가 풍부하게 생산될 가능성은 뭐예요? 낮다 네, 이런지. 네. 지금 세상 살이 하다 보면 유전자 꺼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 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섭취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무슨 물질이에요? 산화 방지 물질이야. 왜 우리 세포 안에서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활성산소의 말로 진짜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어 암, 암세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고 그런 거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물질로서는 우리에게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산화 어, 이 활성산소가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 이, 이, 생기를 많이 보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활성산소가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전자를 공격해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유전자를, 뭐예요? 회복시킬 수 있나? 유전자를 공격하고 활성산소 가서 이렇게 유전자를 공격하면 이유전자꺾 꺼버리고 손상시키고 어. 생기 가나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기를 보내서 이 손상받은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려면 뭐가 필요해? 이 활성산소가 와서 산화를 시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아주는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응. 네. 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산화방지 물질은 막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여기 이제 대표적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것만 이제 흔한 산화방지 물질만 이렇게 해놨데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동물성에는 없어요 산화방지물. 아시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데, 우리 유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음식에는 없다고.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데, 그 산화방지 물질의 정체가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이 식물들은 각각 다른, 뭐예요 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 색을 나타내는 물질을 색소라고 부릅니다. 그 색소들이 다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C. 비타민C 또는 비타민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비타민C는 만병통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왜? 비타민C는 산화방지 물질 중에 색소가 아닌 물질로서 아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든 암 환자든 비타민 C를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긴 돼 아시겠죠? 그러나 비타민 C를 먹으라기보다는 뭐를 섭취하라 그래야 돼 산화 방지 물질이 등 음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하라, 그래야지. 비타민C는 알약이야. 그러나 비타민C는 어디에 있어? 비타민C는 색소가 아니야. 색소가 아니지만, 이런 색소로서의 산화방지 물질은 이런 색깔을 띈 채소나 식물성 음식에만 있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비타민 C는 어떤 색깔을 가진 모든 식물성 음식에 비타민 C는 뭐요꽉차 있어. 그걸 약국에서 알약 먹을 필요가도 없어. 그래서 뉴 스타트 식생활을 한다면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이고 또, 알약을 섭취하면 이런 색깔을 결정해주는 색소로서의 활성산화방지 물질은 섭취할 수 없잖아. 왜, 왜 그런 짓을 해? 그렇죠? 음식으로 먹으면 더 싸고, 어, 더 다양한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태아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알약을 구해 가지고 먹으면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제가 엔돌핀 이야기를 하면 약국에 가서 엔돌핀 내놓라 그러고 <웃음> 그래. 또 누가 비타민 C 이야기하면 근데 엔돌핀은 약국에 가면 없어. 비타민 C는 있어요. 왜 그거? 응?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막 먹고 그랬는데 어떤 물질이든지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막 비타민 C를 사가지고 막 먹는 거야. 응? 매일 매일 필요한 양은 뭐? 한 70mg, 이래밖에 안 되는데. 아, 이거는 뭐, 1000mg, 2000mg.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왜 이제는 안 먹어요, 비타민C를. 그 옛날 그때처럼. 그래가지고 유행병을 앓는다고. 비타민C가 유행했다고. 왜 지금은 그 유행이 갓버렸죠 그렇게 좋은 거면, 어, 지금 계속 먹어야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모든 영양소, 비타민이라도 너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량으로 들어가면, 과량 들어가면 이 SOD 생산을 방해해요. 왜그럴까 비타민C를 와장창 먹었는데, SOD 생산이 안 돼. 왜? 절제, 뉴 스타트에 뭐예요? 기본 여건으로서의 절제 원칙을 어긴 거야. 그럼 과하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도, 이게 몸에 좋은 거냐? 많이 먹자. 그러면 손해본단 말이에요. 왜 손해보느냐? 과해지면은, 절제란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음. 참, 그, 그, 개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저, 우리 사랑이도, 제가 아무리, 계란 넣고, 어, 또 뭐, 어, 그, 있잖아요, 그, 어, 그 참치 그 깡통, 응? 어, 어, 어, 그 마음 맛있게 해줘도요. 애들은 절대로 과식 안 하더라고. 어, 그렇게 맛있게 해줬는데도 어, 적당하다 싶을 때까지만 딱 먹고 남겨요. 그리고 나중에 배가 고파지면 그때 먹어요. 우리 사람보다 훨씬 절제를 잘해. 우리는 쎄리요 <웃음> 그냥 쎄래 뭐요. 처먹어 버려 그냥. 그래놓고 뭐라 그래. 어, 어베, 어 아이 주까다 아이 주. 그런 짓안 해. 동물들은 하나님이 야 고만 먹어 이제 됐어. 충분. 그런 거안 먹더라고. 우린 그걸 못해. 그. 말들도 그렇대요. 경주용 말들은 옆에서 사육사가 알아서 음식량을 결정해 줘야 된대. 네. 안 그러면 디립다 먹고 배탈 나서 쓰러진대요. 네. 경주용 말만 그렇대왜 그럴까? 그냥 말들은 다 적당히 먹고 그런 일이 없는데 경주형 말들은 막 왜그랬까? 스트레스 경주형 말들은 자유롭지 않잖아 예? 맨날 사육사 오지, 훈련사 오지 맨날 그 비싼 말 그리고 막 뛰기도 싫은데 어떻게? 아, 뛰어야 되고 조금만 늦게 뛰면 또 철직으로 때려 철수 많죠. 그 다음에 또뭐 장애물 넘기도 해야 돼.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짜증 신경질이 쌓였어. 그럼 부정적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생길 몬서 그만 먹어 하는 말을 안 들어. 맞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자꾸 잔소리, 밥상, 어, 저는 곧 잔소리 하면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러면 금방, 뭐 생각이 금방 나?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담배 피우고 싶고, 몸에 해로운 게 갑자기 하고 싶어져. 그게 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이 악령과 성령의 그 투쟁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뭐요? 어떤, 어떤 종류의, 어떤 색깔을 가진 식물성 음식을 먹든지 다, 뭐예요 그게 최고로 건강한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식이 뉴 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건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응. 자, 이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면,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블루베리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아, 블루베리의 그 군청색, 그 색소도 아주 훌륭한, 뭐예요? 산화방지체다. 그 소식이, 이제, 한국으로 전해오면, 한국의 이제 테레비, 피디들이, 어떻게 해요? 블루베리가 몸에 좋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블루베리를 또띄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블루베리가 만병통치다. 왜? 만병통치라고 말, 해도 말이 되기는 돼요. 왜? 유전자를 보호하잖아. 산화방지제가. 유전자를 보호해주면, 그리고 유전자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보호해주면, 그럼 유전자는 회복이 돼야 안 돼. 회복이 되니까 만병통치지. 만병은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몰라. 아는 건 뭐냐. 블루베리가 좋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초록색 색소, 루테인이라는 색소, 아주 좋은 산화방지물질. 저게 발표가 되었어. 초록색 색소, 루테인.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초록색 색소가 있는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될거 아니요? 뭐 초록색 아닌 게 어디 있어? 상추쌈도 먹고 그러면 될 텐데, 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예. 네. 그게 초록색 색소가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를, 아, 초록색. 뉴질랜드에서 기위를 수입해다가, 기위, 키위, 과일이 무슨 색깔이요? 초록색이야. 그러면 초록색이라고 그러지 말고, 키위가 만병통치다, 이렇게 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뭐예요? 아, 저는 키위가 좋다던데. 그래서, 좋은 것, 좋은 것이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산업 방지 물질입니다. 왜 유전자를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유전자 회복을 도와주지 보호를 하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우엉만 좋은 게 아니요, 키위만 좋은 게 아니요. 모든 식물성 음식은 다 건강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옥수수도 그렇고, 여기,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또 뭐예요? 아, 브이이가 좋구나. 이건 뭐예요? 시금치가 좋구나. 토마토가 좋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저런 색깔을 내는 색소가.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다또 오시면, 뭐, 시금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블루베리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옥수수만 먹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은 매끼니 때마다 먹어야 돼. 왜? 우리는 계속 하루 종일 활성산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건강식. 이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웃음> 병을 낫게 해주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거요? 뭐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이걸로서 끝내고, 건강한 식생활 제 1편 연이어서 건강한 식생활은 어떻게 하는 식생활인가? 제 2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